안녕하세요. 금종입니다. 어, 오늘은 바크를 활용해서 그 벌통을 결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음, 지금 뭐, 며칠, 막뭐 열흘 정도인가? 하여튼, 비도 계속 왔는데, 곧이에제 태풍들이 이제 올라올 겁니다. 하여튼, 8월달, 9월달 되는 해마다, 어, 며칠례씩은 오는데, 어, 태풍에 이제 벌통 뚜껑이나, 아니면 햇빛 가리개 그 위에 뚜껑 이것도 날라갈 수도 있고 벌통 뚜껑도 막 날라가고 막 그렇습니다. 그~ 집안도 또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 약간 그~ 벌통이 기울어지면서 뚜껑이 뭐~ 열리기도 하고 음~ 그렇습니다. 그 뭐~ 지금까지는 아~ 끈으로 해서 그~ 매듭식으로 해서 묶게 묶고 그렇게 했었 했었고 또 어느 분들은 벌통 옆에 지지, 지지대 지지대를 대서 벌통과 같이 묶고 했는데 예, 그러다면은, 그, 면적도 많이 차지하고, 또지제도땅이 또 물르다 보니까, 예, 완벽하게, 견고하게, 결박이 안 됩니다. 예, 이제, 바클을 활용을 하면, 훨씬 더 견고하게 할 수가,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요, 바클, 숱이 있고, 암이 있고요 요, 끈, 끈은, 웨빙이라는 용어를 합니다. 웨빙. 어, 웨빙을, 어, 결합할 때는 이렇게 결합했을 때 기준으로 보면 이 안쪽 여기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양쪽으로 안쪽에서 껴서 안쪽에 안쪽에서 끼고 위로 올라오면 반대편에 있는 구멍으로 넣어주면 되고요 요고 이제 끈을 자를 때 계량불통, 신매상 같은 경우에는, 한 2.5에서 2.7m. 약간 여유있게 해서, 너무 빡빡하면, 나중에 잡아달리기가 힘들고, 어, 불편합니다. 그래서 좀 여유있게, 한 2.7m 정도, 신매상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물론 밑에, 어, 블럭 말고 더 높은, 그니까 러더 높은 거를 됐다고 하면, 그거 감안해서 조금 더 길게 잘라, 잘라주시면 되고요. 블럭, 같은 경우는 6인치 블럭을 사용하는데, 그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거 자를 때, 잘라서, 웨빙 끄트머리를 그다 그냥, 그냥 두면 여기에 풀어 풀, 계속 풀어집니다. 풀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음, 뭐 인두나 뭐 아니면 라이터 같은 걸로 살짝 살짝 지저 지워, 주면 풀어지는 일이 거의 없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가 됐으면 어, 아까 저 같은 경우 이제 저걸로 나랬죠. 6인치 블럭 블럭에 보면 그 구멍이 세 개가 있습니다. 가운데다가 밀어서 놓고 밀어서 눕을 때좀 조심해서 놓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 좀, 약간 긴 나뭇가지 같은 거 있으면, 요, 요기다가 걸쳐서 쭉 밀어서 하세요. 어떤 때는 그 안에 뭐 개구리도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는 거기 뱀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니까, 러 음, 그, 어, 거 감안하셔가지고, 어, 벌통, 벌통 요거보다 좀더 큰, 이게 한 45cm, 46cm 정도 니까 60cm 정도 되는 거, 그래서 껴서, 가운데로 쭉밀어놓 반대편 나오겠죠? 반대편 나오면 바깥을 채우고, 채우고, 위에, 위에, 그, 햇빛 가리개나 비 가리개, 위에 뚜껑이 있겠죠? 뚜껑도 뭐 종류는 편하신 대로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편하신 종류로 구하시면 되는데, 압축 스트법 같은 경우는 요, 위에, 더 요보다 면적이 넓겠죠? 그래야 이제 보통 뚜껑, 여기 통해서 비, 빗물이 이제 덜 들어가게끔 해야 되니까. 잡아당겨서 당기면, 잡아, 잡아 달리면 됩니다. 이렇게 잡아 당기면 되는데, 잡아달리면 되는데 어, 저거는 잘부러잘 부러집니다 잘 부러지니까 합판 음, 조금 더음 합판을 하시거나 아니면 열반사열재 어, 그걸로 하면 약간 아래로도 어 뭐랄까 음, 위, 위서부터 음, 플렉시블하니까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옆에서 들어오는 햇빛도 조금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고요 결합하는 건 가, 간단합니다 이거켰으면 밖으로 켰으면 그냥 잡아달리면 되, 되는 겁니다 우리. 어, 등산 가고럴 때 가방 같은 경우 가방끈 어요바클를 이제 많이 활용 어, 많이 활용하는 예. 그런 거고요. 요바클그 웨빙, 외빙, 웨빙하고 요거 아마고 수는 약간 넓은 게 좋습니다. 그래야 그 자가 좀 면적이 넓어야 더 견고 견고하니까 어 요게 38T. 요건 40T짜리로 한 거고요. 그리고 재질도 좀 좋은 거로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같은 경우는 햇빛에 노출되다 보니까 1년 지나면 이게 사워가지고 어 잡아, 얼만큼 잡아당기면 뭘까 그 어, 뜯어집니다, 뜯어집니다라는 의미가 없으니까 약간 질긴 걸로 이렇게 음, 하시면 굉장히 단단하고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동할 때도 이동할 때는 이걸 빼고 블럭에서 빼서 벌통끼리만 뭐 앞뒤로, 뭐 구멍 있으니까, 앞뒤로 해서, 어, 어, 들어도 되구요. 어디, 차에 실고 볼통을 이동할 때도, 뭐, 어, 굴곡이, 굴곡이 적거나, 그러면 볼통들이, 뚜껑이, 가혹하게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빠지고. 그런 것도 이제, 사전에, 어, 대비, 해놓으면, 뭐, 날아갈 일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무게를 보면, 블럭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6인치 두개두 두 개에다가 벌통까지 해서 결박을 해놓으면 어, 웬만큼 아무리 밀어서 예? 기어, 아무리 기운 쓰는 사람도 밀어서 넘어뜨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태풍 오기 전에 미리 해놓으시면 좋고요. 요거를 어, 대박 벌통에 하실 때는 대박 벌통은 높이로 계속 이제 올리다 보니까. 어, 저희,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떨 때는 이제, 열칸정도로 올리거든요. 그러면, 열6 칸이면, 구센 양쪽, 양쪽으로 올라와야 되니까, 음, 대략 계산하기 쉽게, 10cm로 보면, 1 7개면 양쪽으로 하면, 34cm죠. 그다음 밑에 블럭, 높이 있죠. 블럭 높이가, 10, 15cm일 겁니다. 6인치. 같은 경우는, 15cm. 높이가 있죠. 그럼 양쪽으로 하면, 3cm죠. 그리고, 우위의 면적이 있죠. 대략 24cm, 밑에 면적 이 있죠? 48cm. 더하면, 한 4.5m. 어, 요 정도는 하셔야, 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다섯 칸, 여섯 칸짜리를 할 때는 뭐, 상관없는데, 높은 거할 때는, 중간에 뭐, 이어서, 이어서 해도 되긴 됩니다. 어, 되긴 되는데, 조금 여유있게 하세요. 그래야, 이거 잡아들 때도 편하고, 너무 좁으면, 너무 좁으 원가 아낀다고, 너무 좁으면, 요거 잡아달려면 힘들어요. 어, 그리고, 어, 풀 때, 예, 풀 때는 아주 간단하고요. 어, 요 가운데, 요, 여기를 이제 눌러주면, 눌러, 예, 눌러, 이렇게 했을 때 눌러주면, 어, 풀 때는 누르면, 똑 빠집니다. 근데 낄 때는, 결박 했, 했, 했다고 가정을 하고, 완전히 그, 오므려 놓은 상태에서, 다시 끼려가면잘잘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풀로 풀로 시면서 동시에 이거 살짝 빼놓으세요. 그러면 그다 그 다음에 결합할 때는 음, 아주 아주 심지어 이렇게 끼고 잡아달리면 되고요. 그리고 또또팁 하나 더 드린다면 어, 저 같은 경우는 책상 책상 위에다 벌통 이제 많이 올려놓는데요. 어, 밑에 어, 책상에 서랍 있는 쪽 거기에다가, 타이, 타이, 타 타이, 케이블 타이로 한 번씩 양쪽을 묶어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묶지 않았을 때는, 이게 바닥에 떨어져서 잘못해서 허리 구부려서 주워야 되거든요. 주워서 올려야 되거든요. 타이를 묶었을 때는, 책상 서랍, 그, 고정 높이에서만 올리면 되니까, 아주 편합니다. 뭐, 구부리지도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요거, 바클은, 혹시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어 제가 이제 거의 원가 수준에 더어 엄마한테 좀 부탁을 해서 바크라고 웨빙 사서 그 크기 크기 원하시는 대로 어 원하시는 대로 해서 주문하고 조립해서 이제 보내 보내드리면 되거든요 음 그리고 여게또 여러가지 여러가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요 방법 말고도 전에 네, 바클 말고, 제가 또 사용하는 방법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위에만, 위에만 할 때는, 여기 손잡이, 양, 양쪽. 양쪽. 여기다가 묶고, 저기도 묶고.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활용을 해도 되고요두 손으로 이제 들을 수 있구요 아까, 아까 가운데 했을 때는 한 손으로 들어도 는데 이렇게 두손어두 어, 손으로 여기 보시면 요쪽 요 밑에 손자 밑에 여기 한번 걸쳐주고요 반대편 반대편 여기 한번 걸쳐주고 그러면 양쪽에서 들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바클이 상당히 간편합니다 이거 돈이 조금 들어가서 렇죠 요거 대충 2 5 m 아2 7 m 기존하고 바크 라고 하면 또 하나 당약 25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 학생은 좀 대량으로 사니까 그 가격에 좀 맞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제 그제 부터 동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다시 올리다 보니까 회원분들이 많이 들어오셨고 앞으로는 멤버십 어제대로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음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카페 아니, 동영상 유튜브 들어오셔서 음, 시청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독 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어 유튜브 운영하는데 뭐 수익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하루에뭐 천천천원 1500원 이 정도 들어옵니다 그 수익금은 어, 장비를 사거나, 뭐 이러는데, 어, 활용할 예정입니다. 어, 아직까지는 좀, 음, 장비도 없고, 더, 더욱저 같은 경우 혼자 촬영하고, 혼자 일하고 하다 보니까, 어, 가까이 크로즈 할 때도 필요하긴 한데, 또, 로 어, 그러다 보면, 또 초점 맞추려면 또 힘도 들고 하더라고요. 어, 일단, 반응은 어, 다 됐고, 어, 바클 활용해서, 벌통하고 밑에 블러를 어. 단단하게 고정하셔서 올 태풍 피해, 피해가 없도록, 어, 해주셨으면, 아, 꼭, 바클 아니, 아니, 아니더라도 옆에 끈으로 해서 어, 묶으셔, 묶으셔도 됩니다. 근데, 어, 그거는 잘못하면 이제 풀어질 수도 있고요. 물론, 에, 고리식으로 만들면 좀 좋긴 한데, 그, 때도 약간, 이 위에는, 만약에 그러시려면, 위에는, 뭐 이렇게 평평하고 높이가 낮은 거 요런 어, 게 좋고요 어느 정도 두께 있는 끈 끈으로 하시면 우리가 골통보다 이렇게 올라 와 있으면 위에 뚜껑을 덮거나 하면 이게 밀착이 안 되니까 공간도 뜨고 밀리고 밀리고 뭐 그런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넓으면 그만큼 잡아주는 면적도 높겠죠 네. 이상입니다.